우리 안에 있는 모든 깃발은 저 뒤쪽 청년들 깃발기로 아 그리고 다시 한번 저희 담당자와 지역본부 정부 담당자 동지들은 전을 바로 보고 우대 우측에 피켓이 있습니다 그 손피켓을 지금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노동절 저는 자본의 부당한 정리해고에 맞서 13년이라는 시간을 길거리에서 투쟁한 금성노조 본택지의 진회장 이인근입니다.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투쟁! 13년이라는 세월 참으로 모질고 긴 세월이었습니다. 잘못된 부당해고를 바로 잡고 현장으로 돌아가기 위해 투쟁한 기간이었습니다. 그 기간 동안 그 시간을 조합원 동지들에게 강요할 수는 없었습니다. 많이 부족하지만 저희들의 추쟁을 마무리 짓는 그 합의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. 이제 금성교적 콘택지회의 13년의 추쟁은 마무리되었습니다. 그리고 지금 카메라 카메라. 갖고 계시는 잠깐만 비켜주시기 바랍니다. 본대어 <목소리> 깃발 입장이 있기 때문에 잠깐 비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힘차게 <목소리> 외쳐보겠습니다. 백만의 힘으로 노동기복근진취하자 힘으로 <목소리> 노기한번 한반도 자주 통일 제 129주년 세계노동절 대회. 안상에 있는 언론은 다 내려가 주시기 바랍니다. 네, 우리 언론 노동자들께 서 아래로 내려가 주시겠습니다. 동지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인천은총 사무총장 백석관 뜨거운 가슴 안고 동지들께 기식을 인사드리겠습니다. 네. 2년 전 5월은 이땅 민중들이 그 뒤로 1 년이 더 지났습니다. 그주는 세계 노동절 대회를 불편한 동지들께서는 그 자리에 앉아 계셔도 되겠습니다. 깃발입 입장! <놀람>